안녕하세요 하스폰입니다 7월 15일에 하스스톤 신규 확장팩 스칼로맨스 아카데미가 발표되었습니다 스칼로맨스 아카데미는 켈투자드와 유능한 교수진이 마법학교에서 숙련 마법사를 양성하는 재밌는 컨셉의 확장팩인데요 실제로 와우에서 스칼로맨스는 강령술사를 양성하는 굉장히 어두침침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확장팩은 이 공간을 하스스톤만의 감성으로 재미있게 재구성한 확장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확장팩에는 세 가지 신규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이중직업카드입니다. 이중직업카드는 마법사와 도적의 이중직업카드 드루이드와 주술사의 이중직업카드 드루이드와 사냥꾼의 이중직업카드처럼 두 직업의 시스템을 조합하여 해당 직업들의 강점을 더욱 향상시켜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번 확장팩에서 총 40장의 이중직업 카드가 출시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중직업 조합마다 해당 과목의 교관이 공용전설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전설 카드들이 출시될지 기대가 됩니다. 두번째는 주문복주입니다주문복주는 기존의 발동효과와 동일하지만 주문을 시전할 때만 1회에 한해서 발동되는 효과입니다. 세번째는 탐구인데요. 탐구 주문을 시전하면 카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다음에는 내 해당 유형의 카드의 만화 비용이 감소합니다. 즉! 주문을 발견하면 다음에는 주문의 비용이 감소하고, 하수인을 발견하면 다음에는 하수인의 비용이 감소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스칼로맨스 아카데미의 출시와 함께 벌사조의 2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2페이지에서는 새로운 게임 모드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장같은 새로운 게임 모드가 나오는 걸까요? 역시나 이번 신규 확장팩 또한 예약구매 묶음 상품이 판매중인데 스칼로맨스 아카데미 카드팩 80개 황금 스칼로맨스 아카데미 카드팩 5개 무작위 스칼로맨스 황금전설 카드 마법사 영웅 스킨 켈투자드 켈투자드 카드 뒷면 선술집 패스가 포함되어 있는 대형 묶음 상품을 8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스칼로맨스 아카데미 카드 155개, 헬트자드 카드 뒷면, 무작위 스칼로맨스 아카데미 황금 전설 카드만 포함되어 있는 묶음 상품을 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스스톤 유저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스칼로맨스 아카데미 출시 기념으로 특급 종립 하수인인 편입생 카드를 무료로 2장 받으실 수 있는데요. 편입생은 게임판에 따라 능력이 정해지는 정말 독특한 카드입니다. 용의 강림 게임판이 나오면 용족 발견능력, 웅고로 게임판이 나오면 적응이 나오는 식으로 해당 확장팩 컨셉과 관련된 능력으로 정해지는 정말 신선한 카드네요. 10월 21일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 하스스톤을 잠시 쉬고 계셨던 분들도 접속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편입된 카드 받아가세요. 앞으로 공개되는 스칼로메스 아카데미의 신규 카드들과 소식들은 하스펀 페이스북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하스펀 페이스북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